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현대 축구 모두들 체감하고 계신가요? 오늘날의 축구에서 새로운 세대의 젊은 선수들이 너무 쉽게 축구를 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분데스리가 레전드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그가 어렸을 때와는 달리 요즘 선수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전에 이미 레드카펫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과도하게 인플레이션된 이적 시장에서 젊은 유망주들이 클럽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없이 너무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이적시장은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선수들 즉 새로운 세대가 있는데 그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엄청난 돈을 벌고 바로 레드카펫을 걷는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여전히 성장해야 한다. 도르트문트와 미넨에서 활약하면서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명이자 2010년대 4대 스트라이커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그의 관점에서 성공은 신구의 적절한 조합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젊은 선수들은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린 시절 유스 아카데미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커온 선수들 선수들입니다. 젊은 선수들의 생각, 관심사는 다르기 때문에 나이 든 세대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반도프스키는 젊은 선수들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감독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것은 젊은 선수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 투명하고 정확해야 선수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말대로 과도하게 과열된 이적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라커룸에서의 좋은 의사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레반도프스키도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라떼는 말이야 요즘 선수들은 말이야 하는 꼰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